그만큼 노력해 놓고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 음... 남을 조금 원망하는 게 있어요 주변을 조금 돌봐야 되는 시기인가 봐요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끈기가 없어요 이거를 해봐야 될까? 저거를 해봐야 될까? 마음이 부욱떠 있는 상태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네. 음. 네. 별자리 운세 응. 한번 해볼 거예요. 응. 네, 양자리 이번에 해볼 응. 거고요. 양자리? 네. 양자리는 아우 애기... 애기 같아. 잘 삐져. 아, 진짜 어, 주변에 <웃음> 양자리가 있으면 조금만 네. 잘했다고 해주면 괜찮아요. 아. 봅시다. 양자리들의 네. 다가오는 에너지. 네 양자리들은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끊기가 없어요. 이거를 해봐야 될까? 저거를 해봐야 될까? 나을까막 이런 그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딱 많이 부욱 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이동의 카드기도 하고 달의 에너지도 있고 변화. 그러니까 양자리는 그래서 아마 막 변화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그렇게 다른 별자리도 있지만은 유난히. 끈기도 없는 데다가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일이 본인한테 충분히 잘 맞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화하면 안될것 같은 에너지 강하고 자 20대 어린아이들이 쉽게 하면 노력도 안 하면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잖아요 모든 게있어 양자리 분들은 남을 조금 원망하는 게 있어요 이만큼 노력해 놓고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 음. 근데 20대 양자리분들아안 해요 조금 기다리면 돼 차곡차곡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때가 와요 20대 양자리들은 아 아우 현실적인가 봐 돈이야 돈 돈을 쫓아가면 안돼 돈보다는 뭐 배우는 거나 그런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20대 양자리들 분들은 지금 혹시라도 직업적으로 뭔가 를 고민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나, 노님 경찰, 이나칼다로 노님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대 양자리들 무지하게 영모설이 발동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해외? 해외 관련된 일? 그러니까 해외로 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라 그러면 좋은 갈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 공부하고 싶다던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30대 분들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지금까지는 장애가 많았다고 치면 지금은 조금 길이 열렸어요 특히 30대 양자들 리일에 그러니까 있어서 뭔가 지금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일을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자, 40대. 음, 아까 30대랑 똑같네. 40대도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음.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뭐 주식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음식주랑 관련된 것들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같아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풀린다? 응? 바쁘잖아 힘들고 특히 네. 40대는 네. 그래서 그런가 건강에 조금 신경쓰려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뭐할수 있고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옆에서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응. 오늘 처음 나왔네 구설 12 음... 응. 그거는 40대 양자리 분들 조심하래요 네. 다른 때보다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양자리들의 특성은 화정이라고 했잖아요 나 오늘 바로 해본 거였는데 음... 한세 번만 더 생각해보고 말해라. 네.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양자리 분들이 되게 순수하고 좋은데 그놈의 석질 머리. 가끔 사람들한테 상처가 줄 수,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본인 마음과 다르게 말할 때라든가 머릿속으로 세 번만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다든가 그리고 지금 주변을 조금 돌봐야 되는 시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일에 바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돌봐. 몸 자기 몸도 못 챙겨. 기 이럴 때 조금 더 챙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변을 둘러봐라, 응. 가족들. 응? 50, 50대, 60대? 지금 50, 6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태고 원래 50대들은 다 외로운가 봐. 외로운 카드들이 많이 나와. 혼자 있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재미난 걸좀 배우러 다녀야 되는 시기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돈도 있고 뭐하고 편안하지 않아?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은 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금전이 다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뽑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애인을 만들려고 산업만대놓고 못하겠고 뭔가 변화는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강을 놓고 보면 혈압 조심 음, 음. 양자리 자체가 화성이다 보니까 내가 세번참으 아 했잖아 아. 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자리인 사람들은 혈압 관리 잘하라고 할 거예요 네. 음. 이동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라고 특히 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라고 네. 큰,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게라도 일어날 수는 있겠다 네. 양자리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거짓말하면 들통나요 뭐든지 투명한 게 좋을 거예요 네. 배우자나 애인한테나 아이한테나 뭐든 다